안녕하세요. 감성학스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는 신축전원주택 현장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이곳은 기흥구에 위치를 해 있어서 어, 앞쪽으로 어, 교통시설도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도 모두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. 어,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어, 대형 쇼핑몰도 어, 1km 이내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어,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. 어, 지금 대지면적은 114평 그리고 실내면적은 40평으로 기반시설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오폐수집관은 현재는 아니지만 공동정화조에서 24년도에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또마음에 드는 세대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같고요 오늘 촬영하는 곳은 이제 114평 짜리지만 110평 때부터 150평까지 좀 다양한 필지가 남아있으니까 먼저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